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10시 8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선물옵션에 대해서 행복한 매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로 이제, 어, 위클리 옵션으로 어, 매매하시는 분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요. 음, 자, 여러분, 어떻게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까?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으면, 어, 제 방송을, 어, 예,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창이란 음, 것이 내 의지대로 뭐 가지를 않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한 매매법이 뭐냐 이거죠. 음. 음. 일단 오버하지 않는. 오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뭐 24시간을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죠? 불행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길게 가지 않는다. 포지션을 가지고 갈수록 올라갈지 내려갈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길게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한테 포착됩니다. 자기들이 외국인 내가 수익나고 있을 때는 절대 태박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태박은 외국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대박 터지는 그 종목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잘안 줍니다. 대박 설사 어쩌다가 한번준거죠큰 음, 물량은 절대로 대박을 주지 않습니다. 대박을 준다는 것은 외국인이 자신이 거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박은 외국인이 만들고, 외국인이 만들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지금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그래 가지고 딱그파생해서 수익 딱 챙기고 다시 또 지금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 단타 매매 해야 되죠. 왜 초단타는 뭐 스트레스 받는데 하느냐 초단타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게 행복한 겁니다 단도 많을 벌어도 행복해요 대박 터뜨린 것 자체가 아, 그리고 행보장에서 뭐 가두리장이죠 가두리장에서 수익 낼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장은 어느 정도는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세장은. 근데 가돌이장, 이거는 고점 저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돌이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표 수익을 짧게 해야 되겠죠. 자, 이 행복함의 법을 이렇게 나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보장에서는 미니 선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자, 장중에는, 장중에는 외국인이 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락하는 그 징조가 보임이 더겠죠. 그 순간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것이 행복한 매매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음, 계속해서 제가 장중 실시간으로 한 번씩 이 시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음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내일 어디까지 갈 것이다 모레 어디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그 가는 중에 굉장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소액 같으면 뭐 지고 갈수 있는데 예. 그리고 설사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예. 또 틀리는 경우 있을 때는 또 손실이 있게 되고 그런 매매는 결국은 포지션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자신에게 자 맞는 매매법을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장중에 지금 어제 장중 한번 야간에 어떻게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나스다 어제 야간에 0.60% 상승했습니다. 11,862. 5일선을 돌파를 했다고 했죠. 5일선은 이 완전히 양봉이두 개로 올리면서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또뭐 하락했다가 바닥을 또 다질 수도 있고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하락의 힘이 어느정도 내려왔고 예, 함원은 또뭐 음복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안그러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파답이 일단은 나타났어요 그죠 예, 나타나고 올울선을 일단 이 상량 돌파했기 때문에 예, 상승으로 봐야 되고 또 주봉상에 보시면 양봉이 떴죠 이 양봉이 뜨게 되면 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주 연속 상승할 수도 있고 대세 흐름은 또 상승이니까 하락의 파동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상승으로 가는 그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인 계속 어, 저번에 목요일날 어제 만기일날 3,85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은 2,500억 매수했고요. 이걸 지금 시간에 좀 사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에 삼성전자가 11만 6천억, 11만 6천주 매수가 지금 쌓여있죠. 외국인 샀습니다. 지금 코어도 지금. 83억인데, 이걸 지금, 야, 시간에 거래 또 샀어요. 그럼 이게 계속 지금, 콜은 지금, 매수 방향이죠. 붓은 매도니까 상방입니다. 선물도 상방. 주식은 이제, 주식도 어제 이제 파생을, 주식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파생에서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락을 시켰고, 그걸 다시 이렇게 시간에 거래를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원래 6,5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죠근데 시간 외에 지금 거의 3,0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게 3,000억 조식을 3,000억을 사드렸어요. 뭐이뭐 금융 투자도또 팔고 있고, 그리고 이거 코도프선도 83억인데 지금 시간 외에 지금 엄청 많이 샀습니다. 원래는 53억이었는데 30억을 추가로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83억이 매수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상방이죠. 또, 푸드 옵션도 매도를 또, 한 24억을 또 시간 외에 이렇게 매도를 쳤습니다. 이것서또 상방이죠. 상방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또 해놨습니다. 어차피 시장이란 것은 나스닥에 따라서 어, 흘러가죠 그죠 나스닥이 지금 조봉상 양봉이고 일봉상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실시간도 지금 거의 0.52% 상승 중입니다 어제 0.48% 상승했고 깔딱깔딱하면서도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단은 상승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보 어제 그 목요일 날도 아침 시간은 높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막판까지도 거의 이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막판에 이렇게 2천억이 매도를 했었죠. 그 매도했던 걸 다시 또 3천억을 사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능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코라고 어, 풋은 다 깡통이 돼버렸죠 어제 예, 목요일 날 아, 이런 외가격은 어, 굉장히 예, 위험합니다. 음. 어제 뭐포트 310짜리 같은 경우가 또 조금 수익 났죠. 저가 0.37까지 가던 것이 1.07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89% 수익이 났던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뭐 좋은 케이스인데 나쁜 케이스는 다 이런 1.40까지 갔던 것이 제로가 되버립니다골 310짜리. 그 다음에 0.53까지 갔던 것이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깡통이 됩니다. 목요일 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행복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 선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미니 선물은 자 미니 선물은 선물 현재 보면 돋보기를 눌러 보시면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이죠. 9월, 12월 이렇게 3월, 6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 보시면 미니 코스피가 있죠. 미니 코스피 200 해가지고, 미니 코스피 200 9월 달 거, 10월 달거 이렇게 있습니다. 매월 만기가 돌아옵니다. 미니 코스피 200. 예.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9월을 이렇게 누르시면, 천만원당 뭐한 다섯 개 정도, 세,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매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시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어, 상승 하락으로 스위칭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행보장에서 여러 어, 걸 계속 매매하시고,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는 위클리 옵션으로 투입을 해서 수익을 서비스로, 덤으로 수익을 챙겨 간다는 자세로 위클리 옵션을 이용하시고 행보장에서는 미니 선물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당장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으로 계속 수익이 쌓일 것이다 를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가 잔량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MACD 지표를 참조해서 큰 손이 들어왔을 때 매매하고 빠지는 전략 그렇게 해서 나날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음, 자 미니 선물에 대해서 장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의 어 이거는 이제 12월 달 선물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거를 한번 매매 해봐도 할까요, 그죠? 선물. 자, 이걸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나온 파생 상품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초단타 매매를 해야 되고 장 중에 6시간 중에서 큰 손이 들어왔을 때만 매매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뭐큰 손이 안 왔을 때 행보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에서 어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 급등, 급락장에서 매매를 잘하는지 안 그러면 조용한 행보장에서 매매를 잘하는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 매매 시간대를 선정해서 수익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게임처럼 하시면 돼요. 게임처럼. 이렇게 보면 미니 고스피 200 선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거는 구글물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요거는 단위가 이거는 0.05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0.05 요거는 0, 거의 반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0.02로 어, 단위가 움직여요 0.02 이렇게 그러면 지금 1억이잖아요 그죠 1000만원 같으면 10분의 1억이겠죠 그 주문 간혹를 조회를 해보시면 78개 80개 정도 들어가죠 그죠 그 1000만원 당. 10분의 1이니까, 일곱 개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일곱 개. 그죠? 일곱 개. 자, 일곱 개. 이걸, 이제, 매매를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효과잘량이 2800개 되잖아요 마이너스. 효과량 이 흐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약간 사기 비슷한 속임수도 있는데, 거의 맞아. 사실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축소되다가 확대되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2번봉 차트인데요. 2,500개에서 2,400개로 지금.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 아무, 아무 지표가 없어도 이 지표만 가지고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시 26분입니다. 그죠? 10시 26분. 하루 종일 한번 이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말 귀중한 음, 꿀팁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축소가 되죠 그죠 상승적으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2천개 있습니다. 자 미니 이거는 굉장히 뭐야 최종 거리를 지나 아 이거 참말로 미니가 어제 최종 거리를 지났답니다. 그러면 10월 달 거로 하면 되죠 10월 달 그. 미니가, 어, 체일됐 그죠? 0.60. 지금, 수수료 120원입니다. 한계약에. 한 그러면 0.10 같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지 볼까요? 어, 아, 철됐죠. 4,700원. 수수료가 240원이고 딱 0.10 먹으니까 5,000원씩 나죠. 5,000원 어디 가서 땅파도 5,000 나옵니까안 나오죠. 그래 가지고 4,700원 수익 났습니다. 0.10에 딱 하니까 2700개 지금 확대되고 있죠? 매도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음. 네, 또체열됐 그죠? 갖다 놓고. 자, 총 일곱 개는 매매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2200개로 됐습니다. 전3 0 0개 자, 10시 30분입니다. 자, 이기 수치가 완전히 줄어들면 바로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음, 또 도책을 하나 됐습니다 11,500원. 그죠 수수료가 200원씩 지금 나오는데 200원씩 또, 여기서 또, 저기 하면 되고.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 현부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죠. 현부장에서도. 미니 선물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천만원 가지고도 내가 전업 투자할 수 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옵션으로 좀 수익이 안난다 싶은 사람은 일단 미니 선물로 한달뭐 200만원 300만원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면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왔다갔다 행복하는 장일 때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뭐안 잡히면, 뭐, 본쟁이니까. 안 잡히면 본쟁이고. 자, 2700개. 음. 자, 추세가 형성되면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이 매매법이. 상당히 유용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음, 또 체결됐죠. 예. 자, 예, 요새 뭐, 음, 돈벌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이걸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돌아선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 또 먹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또 2900개로 늘어나고 있죠 음. 자 3시 34분입니다. 3천개로 늘어났어요. 일곱 개까지는, 일곱 개까지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음... 자 옵션으로 수익이 정말 힘들다 어, 이러신 분들은 미니선물로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300개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한겁니다 지금 3600개 예, 이렇게 체결해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